그래서 왼쪽으로 턴! 하자마자 체인지해서 스탑슛! 턴! 크로스버 하고 원드리블! 왼발 나와야 돼! 에이! 드리블하면 안 돼! 원드리블 하지 말고! 턴안 했으면 여기 드리블 하지 말고! 턴안 했으면, 했으면 바로 크로스버! 그렇지 더 세게 펄턴그지 계속 그냥 계속 이렇게만 움직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그렇지. 바로. 어한발더 움직이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오케이. 방금처럼 두번만더한발더 움직인다. 한발더 움직인다. 오케이, 이번엔 레그 스로한 다음에 비트밀 레그로넣 거야 레그 쭉, 더, 더, 다시 이내나 레그 큐! 하나, 둘, 시시 리듬! 굿! 이네가 레그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같이 해도 되고 리듬 바꿔서 루시 나이스 이 반대로 루시 드리을 세게 세게 루시 굿 빠르게 굿 나이스 다시 한 번. 내일 나 레그 한 다음에 쭉 빨아서. 어 그렇지. Good. 근데 워낙 스텝이 크로스 스텝이 되면 여기서 할때 해서 크로스 스텝이 크로스 스텝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리프팅으로. 트로 스테드 우우, 나이스 스테드 우 나이스 나이스 똑같이 인앤나웃 레그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 둘, 쭉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타이트하게 당겨 쭉. 그렇지, 굿 나이스 원, 몸더 돌려, 서한번더몸더돌려야돼 더. 지금 너 들어갈 때 여기서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돼 몸을 완전히 이 사람한테 등! 등을 보여줘야지. 드릴 빠르게, 세게! 그렇지, 굿! 스텝! 하나, 둘, 셋! 이렇게 okay. 또. 오케이. Okay. 이렇게 반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나이스. 오른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오른발 오면.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리고 오른발로 나올 때. 좋지, 나이스! 더 빨리 밀어! 좋지! 오케이, 나이스! 쭉! 자, 나온 다음에 다시 지나 크로스 쭉! 밀고 들어가! 길게 빠져, 길게! 둘씨 지쭉 들어가! 빠르게! 나이 그렇지 바로 쭉 그렇지, 나이스, 굿, 그렇지 굿, 어떻게 굿, 맞춰 굿, 나이스, 어원 나이스, 굿, 얘나 you know, 크로스해서 여기서 한번 쭉, 저 가볼게, 투. Here we go. Good, nice. Good. Nice. Good, nice. b a r o q e Hey. 역시 그렇게 들어가야지. 나이스. Nice.